30. 토크 그리고 인터뷰 많은 전문가들이 디자인과 코딩,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산업을 아직까지도 유아기로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파워를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분야를 개척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 자료를 학습 자료로서 공유해요. 30. 1. 디자인 컴퓨테이션 토크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디자인 이야기, 혹은 디자인에서 코딩을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다양한 사례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인터뷰를 모아놓은 챕터예요. 형형 칠 건축, 도시재생 신이찬빔 그리고 밸류 엔지니어링 이미준, 도시디자인, 데이터 컴퓨테이션, 시각화 이규환, 건축, 로보틱스 그리고 패브리케이션 성우재, 건축 그리고 파라메트릭 디자인 김동일 건축 그리고 컴퓨테이션 패브리케이션, 이주원 AI 강화학습 최적화, 민세이 인공지능 AI 시각화, 함수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AR Material Research Fabrication, 진교진 디자인 그리고 환경, 이대성 건축 물질론 기술 조형예술, 테크 인터뷰 4차 산업 지식 기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소개 Q&A 이남주 소장, 건축문화교류 사업 인터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 이남주 소장 추후 추가 코드포드산국 NJ채널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인 학생, 실무자, 교육자들과 함께 진행한 미팅을 모아놓은 챕터예요. 할수 있다면 정기적 미팅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배우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앞서 이야기 나눈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하길 권해요. 코드폴드산룹1 파일포맷패턴 코드폴드산룹2 코딩공부를위한노션사용법 pdvscdvsad용어설명 학생, 컴퓨테이셔널디자인에대한몇주제를이야기나누어봐요 학생실무초년생들에게필요한현실적인컴퓨테이셔널디자인적용 20200816코드폴드산컴퓨테이셔널디자인에대한몇주제를이야기나누어봐요 네이버카페 메타페이스북페이지 크리에이티브 코딩 크리에이티브 코딩 추후 추가 30.2 b i 밸류 엔지니어링 신입 찬의 BIM 및 안전 엔지니어링 신입 찬 엔지니어님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건축 건설 BIM과 가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인터뷰를 모아 놓은 챕터예요. 많은 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할것 같은 건설 산업에서 현실적인 문제, 실무적인 한계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고민할 수 있는 참조 자료로 공유해요 1. 나의 소개 및 내가 생각하는 BIM 2. BIM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 3. BIM을 하고 싶은 실무자에게 4.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내가 그리는 미래 5. 유학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밸류 엔지니어링 6. 한국에서 BIM의 문제점 그리고 건축 산업 7.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코딩 그리고 툴 개발 8. 개인적인 질문들, 이메일 관리, 관심 있는 앱 9. 나의 자유시간 신이찬, 우리의 피드백 그리고 잡담 신이찬, 구독자 피드백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이하여 신이찬님의 사무실 방문 신이찬, 빔 BIM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질문 답변 그리고 수다 2 0 2 0 0 8 2 2 신이찬의 BIM 이야기 코업 반등 2020-06-19 신이찬 03 2020-03-22 신이찬 라이브 추후 추가